안녕하세요 돈파는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우리가 연금상품에 가입하는 목적은 내가 내는 돈을 불려서 노후에 마치 월급처럼 따박따박 연금을 받는 돈이 내가 낸 돈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노후에 받는 연금이 내가 낸 돈보다 적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그런 연금상품에 가입하고 있다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최근에 이런 상담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55세 여성이었는데 지금 1억 원을 맡기면 그 돈을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65세까지 그러니까 지금부터 10년까지 매년 달리 5%로 확정적으로 불려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즉 65세부터 매년 637만 5천 원을 평생 지급한다는 연금 보험이었습니다. 자 그럼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지금부터 10년 후즉 65세부터 95세까지 만약 30년 동안만 받아도 매년 637만 5천원이니까 그것의 30년치 즉 1억 9125만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하면 내가 낸돈 1억원보다 무려 두배 가까이나 되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렇게 바꾸어서 질문해 볼게요.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1억 원을 보험회사에 빌려주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보험회사는 그 돈에 이자 1억 원을 붙여서 갚아준다고 합니다. 원금의 두배가 되는 셈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돈을 1년 뒤에나 10년 뒤에 한꺼번에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10년 동안은 한 푼도 갚지 않고 10년 후부터 그때부터 30년 동안 그러니까 지금부터 40년 동안 조금씩 나누어 갚겠다고 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도 지금 1억 원을 보험회사한테 빌려주겠어요? 아마 경제관념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뭔가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해야 해요 어떤 계산이 빠졌나요? 맞습니다 1년, 2년, 10년도 아니고 무려 40년이잖아요 그럼 어떤 것을 따져봐야 할까요? 맞아요 돈 가치도 같이 따져봐야겠죠 이건 어려운 것이 아니고 그냥 산수로 풀면 됩니다 집에 다큰 자녀분들이 있으면 엑셀, 엑셀로 금방 나와요 자, 한번 해볼까요? 돈 가치는 물가 상승률만큼 떨어지죠. 물가가 오르니까 같은 돈으로 구매력이라고 하죠. 같은 돈으로 구입할 수 있는 숫자가 줄어드는 거죠. 이때 물가 상승률은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느끼는 물가, 장바구니 물가라고 하죠. 이것을 체감 물가 상승률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인 돈 가치는 체감 물가 상승률만큼 떨어집니다. 제 생각에는 체감 물가 상승률이 매년 평균 최소 3% 이상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지난 20년, 30년 동안 대학 등록금, 그리고 월급, 또 주거비 같은 생활비가 얼마나 올랐는지 생각해 보면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산수로 풀면 되고, 다큰 자녀들, 젊은 친구들이 흔하게 쓰는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금방 나옵니다 자, 만약 체감 물가 상승률이 매년 3%씩 오른다고 가정하면 즉, 돈가치가 매년 3%씩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지금 55세라는 그 여성분이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65세 즉, 앞으로 10년 후에 받게 된다는 637만 5천 원의 현재 가치, 현재 가치는 470만 1079 원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75세가 되는 지금으로부터 20년 후 637만 5천 원. 그것은 지금 가치로 따지면 346만 6689 원이 나옵니다. 85세가 되는 30년 후 그때도 여전히 6,375,000원을 만 준다고 합니다 그 돈은 지금 가치로 따지면 255만 6,420원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95세가 되는 40년 후 그때 6,375,000원은 만 지금 가치로 따지면 188만 5,166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10년, 20년, 30년, 40년 갈때한 20년 정도까지만 가도 돈가치는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고 30년, 40년으로 가면 더 크게 떨어진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렇게 계산해 보면 제가 조금 전에 10년 단위로 계산해 드렸지만 실제로는 11년, 12년, 뭐 21년, 22년 이렇게 매년 그런 식으로 계산해 보면 앞으로 40년 동안 그러니까 10년 후 65세부터 95세까지 내가 돌려받는 돈은 총, 총 9,574만 8,962원밖에 안 됩니다 즉 지금의 내돈 가치 1억원도 안 된다는 뜻이죠 물론 이것은 앞서 계산해 보았지만 돈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반영해서 지금 현재 가치로 계산한 겁니다 왜? 지금 1억원은 내돈 1억원은 지금 들어가는 것이니까 지금 1억원과 앞으로 받을 돈의 지금 가치로 계산해서 비교해 봐야 하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체감 물가 상승률을 최소 3%만 가지고 계산해도 지금 내돈 1억 원조차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앞으로 40년 동안 지금의 돈 가치가 한 푼도 떨어지지 않는다면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던 원금의 2배 가까이 정확하게는 총 1억 9,125만 원을 받지만 그래서 그렇게 되면 내돈 1억 원보다 2배 가까이 되지만 돈가치가 매년 체감물가상승률 3%만큼 떨어진다고 감안하면 실제 가치는 내가 지금 내는 돈 1억 원보다 적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돈가치가 안 떨어진다고 생각하나요? 설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겠죠 자, 물론 체감물가상승률이 3%보다 적으면 이것보다 더 좋을 수도 있고 반대로 더 많으면 아까 말씀드린 그 숫자보다 더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각자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자, 결국 앞으로 돈가치가 최소 체감물가상승률 매년 3%씩 떨어진다고 가정하면 지금 내돈 1억은 넣어놓고 실질 가치 기준으로 원금도 안 되는 돈을 평생 그것도 평생 조금씩 나누어 받는 셈이 되는 거죠 물론 그분처럼 일시납 거치식이 아니라 매달 10년, 20년 불입하는 적립식의 경우에도 계산만 조금 복잡할 뿐 개념은 같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연금이 지급되는 때로부터 한 푼도 한 푼도 불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운용을 하지 않는 조건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모든 연금성 자산은 그것이 보험이든 연금펀더든 IRP든 간에 연금이 지급된 이후에 운용이 되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연금을 준비하는 기간보다 연금을 받는 기간이 훨씬 길기 때문입니다 상담인 같은 경우에도 55세에 1억 원을 넣었죠 자, 연금을 받는 65세까지는 10년입니다 그런데 그때로부터 65세부터 95세까지는 30년이죠 85세까지로 따져봐도 20년입니다 그래서 연금성 자산은 반드시 연금이 지급된 이후에도 운용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객이 그 상품에 관심을 가졌던 이유는 딱한 가지입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달리 5%로 불려준다는 것 때문이었는데요. 물론 그것은 분명 매력적이죠.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에 55세 1억 원은 달리 5% 매년 하면 65세가 되는 10년 후에는 1억 5천만 원이 됩니다. 분명히 큰 돈이고 매력적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 그 돈을 찾아 쓸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연금으로만 받아야 한다. 그렇게 되면 앞에서 설명한 계산이 나오는 거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결과적으로 내 돈이 사라지는 거죠 사라지는 것 확정 또 돈의 실질 가치로 따질 때내 돈, 지금 돈, 원금 1억원도 안 되는 것 확정 물론 체감물가상승률 최소 3%로 기준할 때자 그렇게 결과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제 설명이 잘 이해가 되지 않으면 이 영상을 다큰 자녀분들에게 한번 보내보세요. 왜냐하면 이건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냥 산수거든요. 경제관념이 조금만 있어도 쉽게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연금성 자산과 같은 초장기 상품을 가입할 때는 반드시 돈 가치를 따져봐야 하고 가능하면 내 돈도 불리면서 매달 받는 연금도 불어날 수 있는 상품을 찾아봐야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내가 가진 원금에서 매년 3%씩 찾아 서고 남은 돈을 매년 평균 4%씩 불릴 수 있는 투자 상품들이 있죠 자 그렇게 하면 내 돈이 조금씩 불어나고 원금도 사라지지 않고 내가 받는 연금도 조금씩 불어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매년 4%씩 불린다고 하는 것은 참고할 만한 동영상은 제가 뒷부분에 링크해 놓았으니까 꼭 클릭해서 공부해 보시고 또 매년 3%씩 인출하고 남아있는 돈을 4%씩 불릴 수 있는 상품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관련 동영상을 함께 링크해 놓았으니까 꼭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